일교를 해야 아... 아 바보, 아 바보. 손 풀고 가자. 첫판은 보다 남이다. 볼 오래 걸려? 야, 내 MMR... 왜 이래? 아이언 자리 나면 다시 내려갈지도 모른다고? 에 장담하지? 절대 없어 아이언 2가 무려, 무려 두달전 쭉쭉쭉, 실버 야, 실버... 너무 빨리 내려왔는데... <웃음> 야, 너무 빨리 내려온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실버 냄새만 맡고 내려왔네 아 랭가 싫은데 후, 후, 후, 후, 숨쉬기 힘들 것 같은데? 후. 두려움에 떨어라 살덩이를 <웃음> 왜 불치야 왜 불치냐고 짐작해 <웃음> 아니, 왜 원딜이 아이언이죠? 하필... 하필... 왜 원딜이야? 내가 누굴 뭐라 할 처지는 아니긴 해도... <웃음> 계약... 계약을 여기서 하면 클 난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친구... 비 오면... 잠깐만... 나 버리고 가지마... <웃음> 잠깐만... 오오... 오오... 이레비다... 이레비야... 이레비야... 이레비라고! 아! 아! 우호호호오호어응 <웃음> <어허. 웃음> 야! 아... 불츠 불츠 저거 욕심이야... 저 친구... 아아저말를왜 쳤겠지? 아...야... 너, 너, 너, 너, 노노 노노노! 노노노! 자강도 저 너, 노노노노노노 이거 깝고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일교를 해야지 아아 바보 아 바보 아, 바텀 빼고 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어 나 빼고 아아아아 아. 빨리가 빨리가 빨리가 저리가 가가가 가. 아. 아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한번만 더아 한번만 더부음표를왜 찍어 이 자식아 아씨 저걸 왜 저렇게 쓰냐고 저걸 저걸 왜 저렇게 쓰는거야 휴한방이랑 아우 미.. <목소리> 어우 내가 받았어 어? 뭐야? 거봐 이즈 강함이 취했어 이즈가 강함이 취했습니다 야 취하, 취했을 때가 희망이야 진짜 리얼 취했을 때 깔짝깔짝 돼야 돼 앞에서 뭐해? 오 어디가? 어디가! 아니! 아니! 칼리, 내려가자. 나니 네 옆에 안 있고 싶은데, 쟤 어떡하지? 칼리랑 같이 다니면 계속 죽을 것 같아. 쟤좀 그래. 칼바람증. <웃음> 칼바람증. 가라, 마이! 믿을 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다. 아유, 루. 여러분 근데 나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익숙함. 저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까지만 하세요. 익숙함이라는 단어 안돼 안돼. 아나 무빙이 별로 좋지가 않네 오늘따라. 클릭질이 많이. 아! 오! 오! 오이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오, 아哦아哦아哦아哦哦哦哦哦哦哦 아, 哦哦哦哦哦哦哦만哦哦哦야哦哦哦 걸레 x2 호 b u c <웃음> 집 좀, 집집 집! 집을 가. 아니. 아! 와중에 랭가 템봐 봐. <웃음> 오, 주여. 칼리보다 내가 딜을 더 많이 넣었다는 게 이상합니다. 내 눈이 잘못 때렸나요? 내 눈이 잘못됐나요? you <laughs>